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몸백님과 김정현님의 요청으로 이방카에 대한 패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방카는전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며 옷을 잘 입는 여인입니다 물론 이방카는 모델이며 부유하기에 옷을 잘 입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부유하거나 모델 출신이라고 해도 옷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옷을 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이 팬츠는 거의 입지 않고요. 주로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즐겨 입으며 이 꽃무늬와 체크무늬 같은 패턴을 좋아하죠. 이방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옷을 입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트로 포인트를 준 옷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칸은 주로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즐겨 입으며 더 몸매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벨트로 포인트를 주어 이 허리를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벨트와 코디하는 방법은 요즘 트렌드하게 코디하는 방법으로 이 두꺼운 코트 위에 착용한다면 우리도 한층 더 시크하게 보이게 합니다. 세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요이 동일한 옷 색상인 화이트로 코디하여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깨끗한 룩을 보여주었으며, 이 소매 모양을 보시면요, 일자 소매 모양보다는 이첫 번째처럼 7부 길이에 프릴이 들어가 있어 여성미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옷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이 3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소매보다는 이 소매가 볼륨감이 있어 훨씬 더 여성미가 넘쳐 보입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물론 서양인분들은 하체가 길기는 하지만, 이 허리선에 다른 색상으로 포인트를 각각 줘서요, 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는데요. 이 또한 첫 번째 블라우스와 두 번째 원피스를 입은 사진을 비교를 할 때, 이첫 번째 브이넥 모양의 블라우스가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인다는 것을 사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방카도 이 라운드 넥보다는요, 이 목선이 좀 드러나 보이는 테일러 카라의 그 블레이저가 더잘 어울린다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플럼 자켓을 즐겨 입습니다 이 페플럼 자켓은 여성의 곡선미를 살려줘 더욱 여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스타일의 옷입니다 이 페플럼이란 무엇일까요? 이 블라우스나 자켓의 허리 부분을 주름 잡은 천을 이어붙이거나 이 러플처럼 늘어뜨린 장식인데요. 이 주름 잡은 천으로 인해 배가 나온 부분도 가릴 수 있으며, 이 마른 분들은 몸에 곡선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이 또한 통통한 불한테도 이 페플럼자켓을 입으시면 여성의 몸매를 살려주기에 적극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첫 번째 사진은요, 러플이 너무 많이 들어간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어, 몸이 거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후릴이 많이 들어간 옷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마른 분이시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두 번째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들어가 있는 모양의 페플럼 자켓이니요 허리보다 약간 위로 얇은 검정 테이프와의 포인트는요 한층 더 하체가 길어 보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냉 모양의 비교 사진을 보세요 이방카는 얼굴형이 계란형이지만 네번째 모양의 V존이 많이 파인 옷이 더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모두 다 몸매를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페플럼 자켓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벨트와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 얇은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두번째는 굵은 버건디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인데요. 좀 어색하고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마스크에도 꽃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더욱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의 옷을 바지나 스커트 안에 넣어서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날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상의 옷을 바지나 스커트 안에 넣어 입음으로 이 하체를 길게 보이게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중년분들은 상의 옷을 바지 안에 넣지 못할 때가 많으신데요. 그때는 상의 기장이 짧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모델이셨고 몸에 대해 코디하는 방법을 아셔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신데요. 이두 번째 사진에 네이비 블라우스 중앙에 흰색 배색이 들어가 있어 상체가 둘로 나눠보여서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 사진은요 이 아이보리 커튼 셔츠 중앙 부분이 좀 튼세가 벌어져 보여서요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되는 상의 옷을 안에 넣어 입었을 때의 사진인데요 하체가 길어 보입니다. 더구나 신발 색상까지 바지 색상으로 맞춰 입어 훨씬 더 신장이 길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자세입니다 이방카는 앉아있는 자세도 좋은데요 이 앉아있는 자세, 걷는 자세, 서있는 자세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언어이며 무언의 언어이므로 자세 또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세개 사진에서 이 베이지를 블랙과 화이트로 기본 코디하는 방법이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베이지는요. 이 다양한 색상으로 코디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블랙과 화이트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두 번째는 이 베이지 벨트 디테일에 그 클래식 트렌치 코트를 이 동일한 색상의 베이지로 심플하고 지적으로 코디를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베이지와의 코디입니다. 이첫 번째는 베이지 롱코트를 버건디 니트로 코디하였고 두 번째는 올 베이지로 세 번째는 베이지 롱코트 안에 이 상하 블랙과 블랙 신발로 코디하여 신장이 커보이는 효과로 이 키가 작은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